안녕하세요. 팟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픈 영상인데, 팟도사라서 오픈 영상인데, 박스 크기가 상당하죠? 네. 박스 크기가 상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월, 이번에 직장을 다니면서 철어여금을 탔거든요. 철어여금탄 기념으로 만년필을약 10자루로 썼어요. 10자루로 썼는데, 그, 일단 언박싱하기 앞서서 10자루 중에 한 자루가 안 왔어요. 이유가 그, 열 자루 중에 한 자루가 클레르 봉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 회사에서 나온 만년필이 지금 아예 재고가 없대요 없어서 그래서 어, 만년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총 아홉 자루의 만년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박스 상태가 솔직히 조금 불만인 게 여기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부은 괜찮은지 모르겠고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뒤집어서 뜯는 이유는 제 개인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아마도 메뉴에 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상당히 안에 뭔가 많죠? 어, 이거는 제개인정보니까 내도록 하고요. 내용물 좀더 꺼내 보도록 할게요. 뭔가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산처럼 쌓였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서. 일단 요거 두 개는 잠시만요. 카메라 조정. 카메라 조정 작업을 잠깐만 할게요. 네. 일단 아, 카메라 미끄러지지마 일단 이거는 아마 펜 파우치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서비스로 온것 같은데 어 까렌다시 까렌다시 직업 이걸 백이네요 어꽤 좋은 꽤 좋은 팩인데 저한텐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친구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시 팩이 하나 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팩이 하나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뭔지 모르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은품이래요은품이랑 세일러 컨버터 그리고 제가 주문한 모든 컨버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피에르 가르랭 여기 잉크 카트리지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건 클리너 세트 클리너 세트랑 그다음 잉크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이건 만년필을 닦는 클리너입니다. 그러니까 닦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면천 천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시간은 잉크 충전하면서 살 거라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필인지 모르겠네요. 오우야. 뭔가 많다. 역시 아홉 자루를 사니까 조금 양이 많아요. 이거는 펠리칸, 펠리카노, 펠리카노 그린 색상이고요. 이게 한정판으로 나오는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질러버렸고요 음, 일단 안에 촉 상태는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촉은 5대5로 일정하게 나와있구요 어, 역시 컨버터는 별매여서 컨버터는 없구요 안에 대용량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저는 컨버터를을거기 때문에 대용량 카트리지는 가볍게 빼버릴거고 일단 펠리카노 한자난 펠리카노 이게 또 펠리카노 거든요 근데 펠리카노 펠리카노 업이거든요 이게 펠리카노 업 골드 아마 그게일텐데 아, 라인? 골드? 오셰셋 사자마자 떨어지는 센스 그러니까 포장, 포장지는 다 버리고 펠리카노 업 만년필이라고 이게 아마 로즈골드 색상이던데 로즈골드로 아마 색상이 로즈골드 색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펠리카노일거예요 또 펠리카노인데 어 스티커를 떼버리고 스티커 붙어있는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스티커를 떼버리고 촉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촉이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이게 살짝 비틀어져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펠리칸 같은 경우에 는 살짝 비틀어져 있어도 상관없이 사용을 할수 있어요 사용할 을수 있는데 제가 영 마음이 찜찜해서 일단은 펠리카노 엄마 연필 한 자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에르 가르덴 이 아니구나 응? 아 플래티그넘이네요 <웃음> 피에르 가르덴인 줄 알았는데 플래티그넘 역시 카테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그넘 이게 아마 이게 주문내역이 있을텐데 주문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문내역이 어디 있냐 어쨌든 이게 플래틱은 바이브만 연필일 거거든요 이게 플래틱은 바이브만 연필 한자루 이렇게 해서 있고요 혹시나 스티커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떼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저는 웬만해서 홈트같은거 귀찮아서 안하거든요 그냥 웬만해서 참고 쓰는 편이라 바이브만 연필한다고 이렇게 왔고요촉 상태는 어 근데 촉이 하얀색인 줄 아는데 은색이네요 이게 사진으로는 하얀색으로 나오던데왜왜 왜 은색이지 그 다음에 안에 하... 카, 카트리지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되게 유의하셔야 될 거... 되겠어요 이게 이게 살 제품 설명에는 은색이 아니라고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이것도 약간 축이 뒤틀어져 있는데 아 역시 아 요즘 오늘따라 꽃기운이 영안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더 있는데 일단 그 여기부터 이건 아마 프로피트 주니어 트명만년필이네요 프로피트 주니어 트명만년필이 있고요 트만년필 음,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 품질 보증서가 이렇게 있고요 품질 보증서는 항상 잘 간직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품질 보증서는 따로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역시 카테이지 두개 내장이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인것 같은데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짜라락 있습니다 역시 한글은 미지원인것같고요 제품 설명이 이렇게 짜라락 있는데 한글은 미지원인것같고요그 음... 외에는 뭔가 없습니다 사용하고 일단 혹시 촉을 한번 봐야겠죠 나서시고 돌리는 식이네요 어 이건 촉 상태가 상당히 괜찮네요 촉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써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대문이라서 확실히 안이 양판이 다 비쳐 보이네요 그 다음이 그 박스가 제일 큰데 피에를가드댕이네요피에를 가드댕 이게 무슨 만년필인지 까먹었어요 아 레오 네오 플레 레오라고 친절하게 여기 써주셨네요. 레오 만년필이라고. 그리고 자, 오 어, 이거는 안에 이렇게 꽤나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오 어, 이거는 한글까지 지급하네요. 한글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거는 뭐 홍보 플러스 사용설명인것같고요 이거는 사용나라 품질 보증서 있니? 여기에? 여기에 품질 보증이 있니? 없네요 품질 보증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만년필 한 자루랑 카트리지 하나 그 다음에 역시 컨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버터 피에르가든은 컨버터를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컨버터가 진짜 예뻐요 일단 컨버터는 잠시 납에두고 품질 보온소가 있는지 한번 뒤적거려 봐야 되는데 붙어있네요 품질 보온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있거든요 전기 도금이 되어있는데 어, 피에르가든 같은 경우에는 초기 5대5로 잘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에, 음 안에 카트리지 같은 건 없고 약간 끼리끼리 소리가 나는 거, 이게 약간 신경 쓰이긴 하는데, 뭐, 어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섯 자로 왔네요. 이제 두 자루 남았, 다섯 자루니까 네 자루 남았구나. 저도 많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더 보여드릴 거는 오 어, 꽤나 묵직한데 오토 만년필입니다. 오토에 재즈 만년필인데 재즈 만년필인데 오 어, 상당히 묵직하네요. 상당히 묵직한데 오토 재즈 만년필 컨버터 하나 내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년필 자체 본체가 있는데 역시 품질 보증서는 없습니다. 안에는 도금 처리된, 더금 처리된 초기 보이고요 어, 오데오 비율로 잘 깎였네요. 오데오 비율로 잘 깎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나 사실 특유의 끼리끼리 소리도 안 들, 잘안 들리는 것같고요나 역시 카트리지 하나가 내장되어 있고. 오토 재즈 만년필. 이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간카외코 카에코 요건 어떤 만년필이 지 카에코 페르키오 만년필 페르키오 만년필인데 역시 품질 보증서는 있네요 품질 보증서 있고요 품질 보증서는 놔두고 네페르키오 만년필 어, 상당히 긴 편이네요 상당히 짧, 짧을 줄 알았는데 긴 편이에요 그것도 나사시고 돌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역시 카트리지 하나가 더 내장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보호캡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유니컨버터를 섰는데 망했네요 <웃음> 그리고 촉은 5대5로 정확하게 분할 안 되어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웃음> 왜 이러니? 오늘따 이름 있는 만년필들이 조금씩 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페르기어 마년필이었고요자 이제 마지막 두 자루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자루인데 그 다음이 이제 요거는 쓰리오이스터 만년필인데요 쓰리오이스터 무슨 만년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나 컨버터 내장에 근데 네, 컨버터가 피스톤 방식에다가 상당히 작네요 일단 카테리자나 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본만연필에 입문자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시합. 그 다음에 안에 내용 물해볼까요어 상당히 매트한 재질이네요 예상보다는 매트한 재질이에요 한국용 음, 파우치는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어 오이스터 만년필이고 이리듬 포인트 립이네요 어 상당히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마감 처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까렌다시 만년필이고요 까렌다시 만년필은 이번에 처음 만년필이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 나온 거라서 바로 사버렸어요 블랙 색상으로 바로 사버렸는데 까린다시는 역시 보증서가 없고요 저는 무광제질 블랙 색상으로 했습니다 어, 스티커가 이상하게 떼시네요 기분 더러 이거는 손톱으로 살살 밀어가면서 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다 뗐고요 어, 잉크 촉은 5대5로 잘 깎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안에 카트리지 하나가 동봉되어 있고요 아 끼릭 소리가 나네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까렌다시 컨버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늘 총 9자리 만년필을 만나보았는데요 아, 많죠? 제가 이번에 처음 하고 나서 이게 2 8만원씩이거든요총총2 8만원씩인데총2 8만원씩 만년필을 이렇게 딱총 9자리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년필 리뷰는 역시나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혹시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영상 즐겁게 봐 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